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 네. 그러면 어,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 직업은 국어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 고등학교 때 어, 존경하는 선생님의 선생님으로 인해서 어, 좀 중학교 때 사고뭉치였던 제가 고등학교에서 어, 선생님의 음. 도움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서 저 자신의 나름대로의 어떤 발전 그리고 성숙 이런 것들이 어 선생님의 역할이 큰것 같아가지고 그런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되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셨나요 어 일단 공부를 조금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어 300명 중에서 360명, 360명 중에서 한 20등 안으로 돌았던 것 같고, 어, 사범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사범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어, 4년 동안 교육을 받고, 교생실습을 나가고, 교생실습을 완료한 후에, 어, 시험을 쳐서, 시험을 쳐서, 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란 직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어, 선생님이란 직업의 장점은, 거의 유일한 게어 학생들을 교육함으로써 그 학생들이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직업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어 너무나도 많은데요. 일단 어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약간 어 연예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딜 가든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니다 그래서 어, 그런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어, 단점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 말을 듣지 않는 친구에게 어, 자존감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어, 왜냐하면 말이 통해야 말을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친구들을 어, 말이 통하게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도를 할수 있는 방안은 없고, 어 계속해서 그 견뎌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음, 그... 또세 번째로 어 학부모님들과 대하는 것이 또 힘들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니까 학부모님들은 민원인이라고 볼수 있는데 또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데 학생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면 잘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 자기 자식은 안 그럴 거야. 자기 자식 어, 말을 잘 듣는다. 자기 자식은 그럴 리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교실에 CCTV를 달아서 부모님들이 어, 자식의 그 자식 평생한 행실을 조금 보셨으면은 어, 조금 학교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조금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면, 힘드실 때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나요? 어, 주로 저는 운동을 해서 풉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주로 하는데, 마라톤을 하면서, 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풀리는 것 같아서, 그, 그, 분노,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상쇄시키는 편입니다. 음. 그러면 선생님이란 직업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어, 선생님이란 직업의 만족도는, 어 모르겠습니다 제가 훌륭한 선생님을 보고 그 훌륭한 선생님을 따라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되었지만은 저의 적성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한 10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어, 불만족스럽고 <웃음> 사실 빨리 꾸려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어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낀 점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를 입학하고 대학생이 되어서 어 선생님 그때 너무 좋았어요 이러면서 같이 술을 먹게 됐을 때 그때 어 얘네가 내가 도와줌으로써 어 조금 더 자기 발전이 있었구나 이렇게 느껴졌을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란 직업에 관련한 목표가 있을까요? 어, 저, 제, 저의 목표는 일단 저희 1학년 4반 학생들 올해 8 어, 없이 잘 키워서 조금 더그 매너를 갖춘, 매너를 갖춘 예절을 갖춘 학생들로 어, 키워내고 싶습니다. 음, 그러면 선생님에 대한 지도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이 선생님이란 지도에 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가장 우선되어야 될게 진짜 남을 위하는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들만 할수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발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하 매년 되풀이 되고 어떻게 보면 거의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매년 똑같은 지도를 계속해서 더 상태가 안 좋은 친구들을 계속 지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조금 회의감이 느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뭐 중학교 선생은 중학생이다 고등학교 선생은 고등학생이다 이런 뭐 사회적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어, 자기 자신에 대한 발전이 조금 들어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그리고 어,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던져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조금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어, 굉장히 어, 좋지 못한 선생님인 것 같아서 조금 우리 1학년 4번 친구들한테 좀 미안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